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신념을 지금까지 제가 항상 갖고 있던 그 신념을 좀 깨뜨리는 날이에요. 저는 이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좀제 자신을 좀 많이 노출시키는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살을 빼고 뭐 운동을 하고 좀 몸이 좋아지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던 습관대로 꾹 꾸준히 유지하면할수 있어요. 근데 이 피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피부는 사실 막 엄청 뭐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좀 여드름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을 살면서 남자는 화장을 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왔어요 화장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인 거고 좀 이상해 보였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많이 영상을 찍다보니까 진짜 막 카메라에 막 피부가 좀 안좋은게 좀잘 잡히더라고 요즘 사실 또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티비에서 보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메이크업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메이크업을 다 가린거지 네? 그래서 저도 나는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웃음> 어머 생각만 해로 미칠 것 같아요 어우 이상해 어, 일단 제가 뭘 사야 될지 모르고 화장품 사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스킨, 로션, 뭐, 폼, 클렌징 뭐, 뭐이 정도만 알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 좀 보고 있었어요 아니 올리브영에서 남성 섹션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사실 올리브영을 직접 가서 사는 게막 직접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아직 그이 마인드가 아직은 이제 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거시게 해요 사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저 아직 좀부수적인것 같아요 일단 메이크업을 산다는 게 메이크업용 화장품을 산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알잖아요 올리브영 들어가면 그 점원분들이 엄청 말을 물론 좋지만 엄청 말을 거셔가지고 되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이비들한테는 남성 메이크업 딱 들어가면 베스트 제품들이 쫙몇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안 음. 했어요 음. 검색해 볼. 요 파운데이션이 뭐야 파운데이션 위키백과 파운데이션은 화장품의 일종으로 얼굴 전체에 발라 기미, 주근깨, 잔주름, 모금 등을 덮고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 뭐야 피부색? 피부색만 정돈해준다고? 이거, 이거는 곤란한데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오브제 제품이랑 비레디 제품이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판매 수량 순으로 한바이트 오브제가 제일 많네? 어? 근데 3만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다. 안 가도 된다. <웃음> 리뷰로 여기 있는 리뷰 말고 우리 유튜브를 한번 봅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 이거 괜히 잘못 발랐다가 막 엄청 막 그냥 벙벙 뜨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일 많이 썼다고 하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웃음> 아 무슨 화장이야? 과장... 문제가 생겼다. 무슨 1호 2호 책을 골라야 되네. 자연스러운 피부를 추가하니까 2호로 사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충동구매 한번 가봐요 그냥 한번 가볼까? 포니쉣 <목소리> 예스 <목소리> 와 벌써 왔네 짜잔 이렇게 하는거 맞죠? 뷰티 유튜버들 하는거 짜잔 들고 왔어요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 이거 조그만거 하나가 3만원이 넘고 이거 하나만 딱 배송해준다는게 참우리참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거 같아요 박스 <목소를> 뜯으면 오아딱 이렇게 써있네 얘가 파운데이션 밑에가 브러쉬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파운데이션 쪽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파운데이션 오 볼륨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톡톡톡톡 안에 쪽 브러쉬 오 근데 진짜 부드럽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진짜 별로 티가 안 나면 전 계속 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3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티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염도 심지어 많은 편이라 면내 자국도 이렇게 있어서 아, 수염 자국도 있어서 한번 이쪽부터 해봅시다. 그, 그냥 하는 거 맞겠죠? 오두 번만 쓱쓱 하고. 아 참고로 저는 지금 그냥. 세수하고 수분 크림만 바른 상태였어요. 로션 안 발랐어요. 이게 로션 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웃음> 오, 우와, 오, 아 신기하다. 보세요. 그래도 빨간 게 조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그쵸 이래서 화장하네? <웃음> 하나, 둘, 셋. 사실 무서워서 화면 말은 못하겠고. 우와. 괜찮나? 보세요. 확실히 붉은 게좀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죠. 와, 이 정도면. 괜찮다. 이래서 화장하나봐. 한번더 해볼까요? 어진다 이, 뭐야? 뭐, 이거? 응? 바로, 바가 없어진다. 이게 뭐야? 거의 연로바 응?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할까나로바나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진코막 이런 모금같은데 보면 이런게 가려졌어요 와 개쩐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래서 화장하는거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싫어했던 그 과한 과하게 막 허해지고 화장한 테 팍팍 나고 이런게 없어요 피부미인됐는데 아니 심지어 저 이거 2호로 샀는데 2호가 자연스럽고 싶은 보통 피부한테 추천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호로 했는데 왜냐면 1호는 조금 환해지고 싶은 보통 피부라 그러길래 저는 톤 자체는 보통 피부 정도인데 2호가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애인과 남성분들은 다 2호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진짜 막 백옥같이 하얀 분들 빼고는 아또 중요한 거 마스크 마스크한 묻는 점 봐야지 깔끔 괜히 올리브영 1등이 아니네 에? 대만족 아나그루밍좀 나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앵간한 남성분들은 다 2호 쓰시면 될것 같아요 2호 우리 이제 평균 속에서 벗어봅시다 이거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또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화장품은 그냥 평소에 쓰는폼클렌징으로안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웃음> 어떡해 아,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웃음>